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노래를 해야 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에게 목감기란 두려운그 자체인데요 그럴수록 더욱 자세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죠? 자 목감기에 걸렸을 때 노래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노래를 꼭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후염, 후두염, 편두염 이렇게 목감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두 궁금하시죠? 오늘은 목감기의 종류를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종류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급성 인후염입니다 인후란 이비인후과 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이는 귀, 비는 코, 인후란 목, 즉, 목구멍을 말합니다. 특히 목구멍 뒤쪽에 위치한 인두 쪽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인후염이라고 해요 마른 기침을 한다거나 목구멍에 통증이 있다거나 건조해진다거나 목소리가 변한다거나 등등 대부분의 감기 증상이 바로 이 인후염에 해당됩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감염이 주원인이고 낮은 면역력과 과로 그리고 기온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이 급성인후염 같은 경우에는 편도염 후두염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노래하는데 지장이 덜한 질병인데요 그 이유는 노 노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대가 들어있는 후두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질병 상태에 맞게 약을 처방하고 컨디션 관리를 열심히 해준다면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본인 컨디션에 맞게 창법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상태야겠죠 여자 그럼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먼저 기침이 나는 경우입니다 열이 나는 증상이 없다면 뮤코펙트나 바스크롬 캡슐 같은 마른 기침 가래를 완화시켜 줄수 있는 거담제 류의 약을 먹는게 좋고요 열이 나는 증상이 있다면 화이트벤큐코프 같은 해열진통제가 포함된 목감기약을 먹는게 좋다고 해요 기침은 나지 않지만 목안의 통증이 있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스트랩씨를 먹는게 좋고요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겐이나 베타딘처럼 살균소독 기능이 있는 스프레이 제제도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두번째로 급성 편두염입니다 편도염이란 목전 양쪽에 위치한 구의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목 안쪽이 따끔거리거나 열이 난다면 편도선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편도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 등으로부터 1차적으로 몸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편도선에 붙은 세균이 증식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편도선이 붙는 증상을 편도선염이라고 해요 편도선염에 걸리면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아프고 식욕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편도선염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푹 쉬어야 해요 염증이 후두까지는 퍼지지 않아서 목소리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컨디션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노래를 부르기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거예요 꼭 노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받으면 한결 좋아지실거예요 세번째로 급성 후두염입니다 후두는 코와 입을 통해 마신 공기에서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후두염 역시 기온변화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후두염은 다른 감기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쉰다는 특징이 있어요 후두 부분에 성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요 후두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노래는커녕 말도 자제해야 빨리 나올 수 있어요 편도염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 받아서 먹고 푹 쉬어야 하고요 하지만 정말 꼭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의 상담과 함께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요 아스피린보다 100배나 강력한 염증 억제 효과를 보이는 대신에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골다공증 쿠싱증후군 등등 부작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 ]적인 약만 처방받고 푹 쉬는게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세가지 종류의 목감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가지 모두 급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급성인후염, 급성편도염, 급성후두염이라고 했는데요 세가지 질병 모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경우 만성인후염, 만성편도염, 만성후두염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첫번째 꿀팁은 감기노트를 만들어 보는거예요 1년에 3번 이상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라면 세균이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두번째 꿀팁은 환절기마다 체력관리 및 영양관리를 잘 신경 써주는 거예요 세 번째 꿀팁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충분한 양의 산소를 받아들여 폐의 혈관 조직을 강하게 해줘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덩치와는 상관없이 면역력이 너무 낮아서 온갖 질병들을 달고 살았어요 폐렴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한 달간 입원을 했던 적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 나빠지면 그토록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행복의 시작은 무조건 건강이겠죠. 앞으로도 유익한 자료 많이 준비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